1019조 8천억 원, 자영업자들의 빚 액수입니다. 마이너스 65%, 오늘부터 발표되는 100개 상장기업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입니다. 7만 5,359호, 이건 전국 미분양 주택 규모고요. 3.4%, 이건 저축은행의 연체율입니다. 1998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듯이 별일 없을 거야라는 안이한 생각은 큰 위기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MBN은 하반기 경제 위기설를 집중 분석하고 그 대비책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첫 순서로 미분양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 특히 대구는 한달 만에 200% 넘게 급증했습니다. 배준우, 김경기 두 기자가 심각한 지방 미분양 치태를 연속으로 취재했습니다. 영남권 제1의 학군지,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수성구의 한 아파트. 공사를 마치고 지난 1월 입주가 시작됐지만 다섯 가구 중네 가구가 빈집입니다.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수성구의 607세대로 꽤큰 단지인데도 주변 아파트 값이 급락하면서 준공 후에도 미분양 상태인 겁니다. 입지적인 조건, 탁분이 그 좋잖아요. 어, 뭐. 비싸긴 비싸지만 뭐 충분히 음,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다 생각하고 분양을 받으신 분들 계셨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건설사는 결국 11억 원이 넘었던 분양가를 8억 원대로 낮췄지만 여전히 분양받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20% 조금 안된분양 됐다고 생각하시면 1층이 25%, 23% 이렇게 빠른 일 적용됐어요. 10층 17.1%. 새로운 무덤이 된 대구광역시는 미분양 물량이 1 4 0 0 0 가구에 달하고 준공 후 미분양도 한달 만에 244% 급증했습니다. 파장은 대구를 넘어 주변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900세대가 넘는 이 아파트는 64세대 청약 모집에 신청자가 5명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대구발 미분양 후폭풍이 경산시 등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8,554채로 한달 전보다 13% 넘게 늘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소득이 전국 최상위권을 달리는 인구 110만의 공업도시 울산광역시입니다. 이곳 역시 밀어내기 공급으로 미분양 주택이 1년 만에 10배 급증하면서 건설사들에겐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중도 금무이자의 발코니 무료 확장은 기본, 계약금이 부족하면 대출도 알아봐주고 이자도 지원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축하금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동해선 덕하역 인근에 들어서는 이 아파트는 잔금을 치르는 대신 해지할 수 있는 혜택까지 줬습니다. 입주 시점에 계약자가 원하면 은행 금리보다 높은 연 5%를 이자로 붙여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건설 회사에 고육주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저희 회사에서는 고객들 택을로 해쳐 나갈 수 있게. 하지만 주변 아파트 값이 급락한 상황에서 자재비는 가파르게 뛰어 건설사들의 가격이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습니다. 양도세를 그러니까 특정 조건에 서 이루어진 이제 분양 물량, 미분양 물량,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거나 가짓고도 안 팔리는 집이 늘어나면서 지방을 기반으로 한 중소 건설사들의 자금 압박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